안녕하세요 엠스톤 경기나무입니다 지금 비상벨 보이스 비상벨에다가 하나테크인 XN, XND6020R 카메라에 양방향 오디오를 연결했습니다 해 양방향 연결을 하고 비상벨에서 이렇게,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렇게 mvr, MVR 쪽에, MVR 쪽에 어떤, 상황인지, 어떤 상황인지 사람 살려주세요, 사람 살려주세요. 이런 알림을 할수있고요 자 비상벨 누르면 지금 비상벨 자체에서 소리가 나야되잖아요 비상벨 자체 소리는 스피커를 이렇게 올려주면 비상벨 쪽에서도 이런 소리가 같이 나는데 이 소리가 그대로 카메라 쪽에도 가는거죠 이 상황하고 그리고 얘는 타법을 아... 종료하고 자 무슨 일이세요? 무슨 일이세요? 아자 아, 아, 마이크를 어, 어, 어. 키시고 무슨 일이십니까? 무슨 일이세요? 잠깐 얘를 끌겠습니다. 무슨 일이세요? 아예 네. 아, 어떤 무슨 상황이죠? 일요? 이런 식으로 네. 방송을 어, 내보내는 네. 겁니다. 이상입니다.